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아휴 누가 보면 직원인 줄 알겠네 가게 불도 켜고 문도 열고 음, 오늘 기본 키트. 본상 1등에서 6등까지 커스텀 디자인 바디 6대구요 요거는 9베이지 클래스 본상 1등에서 6등까지 기본킷 1등부터 3등까지 하신분 가져가실 한정판 키트 9베이지 클래스 1등부터 3등까지 가져가실거 요거 왼쪽거는 기본킷 참가키트 중에 예쁜차 엘레강스 뽑아 드리면 드릴 선물. 오른쪽은 구베이직 엘레강스 예쁜 차 선물로 드릴 거고요. 요마아 프레임 기본 킷은 마스터 팀의 루크님이 참조해 주셨는데 요걸 포함해서 알루미늄 휠 중경인데요. 요렇게 4 개는 가위바위보 이벤트 중간중간에 해서 선물 드릴게요. 투스타, 투스타 TV 에서 사인해주신 거예요. 레이 볼프 어, 몇주 전에 오셔가지고 빅박스에 기증하신 건데 요거는 오늘 특별히 느리지만 착한 아이상 어, 완주율은 가장 높고 점수는 가장 낮으신 꼴찌 그분한테 선물로 드릴 거예요. 또 좋아요. <웃음> 자, 세 번은 바로 여기 자리를 보낼요 바로 바로 바로 바리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바이바바바준바되셨죠세로 바로 분 나와주세요 바로 바로 바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Scroll, 자 마지막, 셋, 한, 두, 셋, 오, 오호�. 오, 오, 오, 오, 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아 자, 오늘 이따하시는데 앞으로 네. 나와 주시고요. 돌아가시면 네. 됩니다. 아, 어, 7이 자, 3분의 2 전에 같이 가자. 지대아가 혜연이 혜연이 나세요 형님 이런 그림 그리지 마요 대장스마선님 나와주세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세자 <세븐, 하이베> <웃음> 아 이건 좀 심하게 귀엽다 5마리 음, 와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와. 오 귀여워